매주 시간은 그리스 미션 대학원에서 보내드리는 칼럼 시간으로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이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 불르추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인생을 다잘 살기를 원하지요. 그렇죠?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이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이 무엇인지의 질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님은 이것이야말로 잘 사는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유명한 철학가 마커스 툴리오스 키케로는 슈바이처 박사님과 동의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최고의 제일 로큰 비결이고 덕목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덕목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이 덕목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덕목들은 자연히 스스로 생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유명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이며 역사가인 데이빗 휴문은 이 덕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범죄들 중에서 제일로 흉악한 큰 범죄가 인간으로서 이 덕목을 갖추지 않은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또한 유명한 철학자인 칸트는 한발더 나아가서요 이 덕목을 가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사악함의 본질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위에 네 사람이 말한 이것은 무엇인 것 같으신가요? 이것이 잘 사는 것의 비밀인데 이것은 <웃음> 바로 감사 입니다. 인생을 잘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이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 버추는 무엇인가의 질문 앞에 위에 네 사람은 모두 감사, gratitude 라고 동의하면서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즉 슈바이처 박사님은요. 어, 감사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데 최고의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키케로 철학자는 감사함이 모든 인간이 갖출 좋은 덕목의 아버지로서 감사할 줄 알면 다른 덕목은 스스로 생긴다 라고 말합니다. 휴미라는 철학자는 한발더 나아가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범죄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심지어 칸트는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곧 악의 본질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은이 악의 본질인 <웃음> 이 감사를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잘 사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한 비결 중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문명의 기계의 발달로 요새는 말이죠.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한 세밀한 연구는 매우 많은데요. 많은 연구결과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몸의 건강이 향상됨을 발견했습니다. 이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는 것이 훨 덜하고 신체도 더 건강하다는 것을 발견했지요. 신체적 몸의 건강뿐 아니라 여러분 정신건강도 더 향상됨을 발견했습니다. 이 감사는 정신 건강에도 매우 좋아서요. 우울증도 잘안 걸리고 또 예기치 않는 험한 일 가운데도 매우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도 그 역경들을 잘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감사를 자주 규칙적으로 잘 하시면은요. 이 수면도 더 깊게 오래 잘 섭취하고 잘 주무실 수도 있음을 연구 결과 발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이 자존감도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을 건강히 잘 살기 위해선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누려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범사의 감사함을 누리는 것,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몇 가지 방법들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감사일기를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써보는 겁니다. 매일 주무시기 전에나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감사함에 초점을 두어 그날 또는 그 주에 감사한 일들과 감사할 사람들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감사 산책을 해 본다 인데요. 이 저게 감사 산책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되셔서 걸으실 때 동네를 걸으신다든지 가까운 공원에 가서 걸으실 때 그냥 걸으면 우리가 머릿속에 온통 잡생각이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머리는 그냥 놔두면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온통 잡생각으로 우리 머리를 꽉찰수 있습니다. 해서 이 감사 산책을 할 때는요. 여러분의 모든 초점을 의식적으로 현재에 맞추면서 내 눈으로 그때 지금 보이는 것들. 그게 뭐 나무든 새든 하늘이든 구름이든 지금 걸으시면서 내 눈에 들어오는 어 것들을 초점을 맞추시고 또 귀로는 내 귀로 지금 들리는 것들 예로는 새소리, 바람소리, 입은 차소리도 지금 내 귀에 어떤 소리들이 들리는지 들리는 소리에 초점을 맞추시고 잘 들어보시고 또내 피부에 와닿는 바람 등의 초점을 맞추시면서 이내 오감을 통해 느끼고 보고 듣는 것들을 어, 초점을 맞추시고 느끼시고 음미하시면서 계속 감사하며 걷는 것을 우리가 감사 산책 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현 상황에 초점을 두고 음미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이 두뇌가 요 뇌가 큰 힘을 얻고 리프레시 되고요 또 몸의 모든 나쁜 세포를 죽이고 새롭게 젊게 만들어주는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주므로 정신건강뿐 아니라 몸의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혹시 산책할 시간을 못 내시면 여러분들 출퇴근 운전길에 감사 드라이브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하는 이 시간 내내 계속 감사함에 초점을 두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인데요. 소리 내어서 말로 감사의 표현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업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방법을 같이 나누면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들의 태도를 약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요. 내게 주어진 것들과 사람들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상태와 태도에서 너무나 당연하지 않다는 상태로 받아들이는 연습과 훈련을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약 4년 전에 항상 옆에 계실 것만 같았던 매우 가까웠던 어머님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주일날이 4주년 되는 날이었는데요. 이 지구상에 이제는 더 이상 안 계신다는 생각에 어, 살아 계실 때좀더 많은 시간과 감사, 사랑을 못한 것이 제일로 마음 아프고 후회가 됩니다. 어머님의 그 존재를 너무 take it for granted. 당연히 생각한 것이지요. 어머님이 살아 계실 때는 항상 계실 것 같아서. 당연히 어머니의 존재는 항상, 당연히 그곳에 계신 것이라고 아, 지혜가 부족해서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매일 당연히 변함없이 일어나고 누리고 있는 것들과 사람들을 보는 눈을 당연히 여기고 느끼는 자리에서 한순간 다 없어질 수도 있고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다는 자세, Take it not for granted 라는 자리로 우리 마음을 데려갈 때 우리의 감사는 매우 커질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더잘살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당연히 예쁜 푸른 하늘을 볼수 있는 이두 눈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이 될수 있지만 눈이 먼 사람에게는 제일 큰소원이요 선물이지요. 내가 오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당연한 것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크나큰 기적이요 선물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는 현재 란 단어를 영어로는 present 이라고 하죠 그쵸 이 present은 즉 선물 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내게 허락하신 시간, 건강, 생명 또 내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오늘부터 더 감사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 감사하면 좋다는 건 누가 모르나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근데 잘안 돼서 그렇지요. 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삶이 만만하지 않고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힘이 들지 않더라도 그냥 우린 놔두면 은 우린 자동적으로 걱정, 근심, 불평, 불만이 앞서고 그것들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세 사람의 습관들과 생각들을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어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우리들의 자유 의지, 윌 의지를 행사해서 굳게 마음을 먹고 후회하지 않게 우리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부터 감사를 표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때그 축복이 건강이 행복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되돌아올 줄 믿습니다. 과학적 연구도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 몸 마음이 건강해지고 관계가 향상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사람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통해 오늘 지금 감사해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에 우리 인생을 잘 사는 비밀이 담겨 있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지를 마춤으로 그 말씀을 실행해서 주신 인생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닥터 리리아전이었습니다. 샬롬.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미 연방 교육국이 인정하는 ABHE TLACS ATS의 정회원 학교입니다. 학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525-0088 또는 웹사이트 gm.edu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